네, 네. 네. 네, 여러분, 이제 양감독 TV에서 주최하는 천하제일무술대회, 네, 거기에 저희가 이제 출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요 극진공수도 절권도 그리고 ITF 태권도 그리고 택견 이렇게 네 팀이 모여서 다양한 무술적인 견해도 나눌 것 같고 조류전을 가질 것 같아요 열심히 훈련을 했고요 어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컨텐츠는 제가 음. 가상의 극진 가라데 그리고 ITF 태권도 절권도 스타일로 한번 최창희 선생님과 네, 미니 견주기를 하려고 래요 음, 제가 이제 뭐 나름 영상들을 보고 또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서 물론 이제 그분들처럼 잘하진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 최창희 선생이 최대한 어 그런 비슷한 경험을 좀 해보는 게 아무래도 실제 스파링 할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저는 그 다른 세 가지 무술 스타일로 한번 견주기를 해보고 우리 창희 선생은 예법택격으로 거기에 맞서는 스파링 훈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희 선생님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지창희 선생님. 네. 자, 그간 힘들게 준비했잖아. 네. 네. 오늘 이제 이런 전주기를 하고 또 이제 거기에 나가야 되는데 좀 기분이 지금 어때요? 부담도 많이 되고, 긴장도 많이 되고. 네. 준비한 거 열심히 하록하겠습니다뭐 네. 자신 없어요?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죠. 네. 네. 어쨌든 우리가 가서 최대한 훈련한 만큼 네.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이 네. 위해서 오늘 마지막. <웃음> 네, 한번 불꽃을 네, 불사르는시정으로 해봅시다 실시겠죠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하시고 네 자, 그러면 스파링 준비를 하고 네, 스파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르르. 절권도 스파링하는 영상도 나름 분석을 했고 또 예전에 그 이재성 관장님 저, 그 체육관에 가서 잠깐 네, 아주 짧지만 배워봤던 그 스타일을 토대로 그 최대한 절권도 스타일을 흉내내서 먼저 네, 견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 Th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ES! 절군도를 제대로 수련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거의 좀 그런 스타일을 형성한 는건데 아마도 이렇게 굉장히 빠른 스텝 그리고 빠른 그리드째이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지금 계속 커팅 당했다. 아, 네, 네, 네. 태에서는차는데 절군도에서는 이 발차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쓰고 거기에 이어서. 뭐 몇 발질이나 상담으로보내 올라가는 가가 네. 네.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네. 충분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네. 같아요. 아시겠죠? 네. 네. 자, 어때요? 절권도 네. 스타일 강화해보니까 사이드 팩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빠르게 전진하는 게, 네. 네. 빨라가지고, 그 네. 부분이 좀 응. 부담스럽게 느껴게거 네. 네. 스피드도 스피드지만, 그 절권도의 펀치의 중량감이, 네. 네.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 또 워낙 빠른 스피드의 발길질이라서 좀 맞으면 데미지가 굉장히 클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충분히 대비를 예. 해야 될 거에요. 예.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 아이템프 예. 스타일로 예. 제가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예. 아시겠죠? 예. 오늘 제일 어려운 스타일 같고 사실은 또 아이템프 태권도 음. 스타일을 거의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되게 어려운 스타일이 될것 같은데 근데 제가 열심히 분석해 본그 네. 결과를 토대로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 a n k 이 ITF 태권도 선수들의 체력이 네. 저 엄청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물론 네. 익숙하지도 네. 않아서 이기도 하지만 네. 이게 보면 계속 빠른 발차기 경칙적인 네. 손 공격을 하기 위해서 네. 계속 스태킹을 네. 하면서 네. 시합을지냈다같 말이에요 네. 근데 왜 우리가 일명 말하는 슈퍼맨 포즈 같은 거그 네. 다음에 상대방이 몰고 들어왔을 때, 네. 빠지면서 참 귀차기.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아이테크, 태권도랑 스파링을 네. 할 때는, 네. 어, 좀 더, 그, 로우킥으로, 네. 아랫발길질로 상대방의 발을 좀 묶어야 될것 같다. 그리고, 음, 접근전을 펼칠 때는, 어, 귀차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바로 직선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보다 먼저 던지고 사이드로 빠져서 타고 들어가는 방식의 공격 루트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계속 이렇게 뛰기 때문에 조금 근접적으로 붙어서높 기기로 계속 우리 뭐 내차기나 낚시더리나 장대차기 이런 것들로 앞발로 도 충분히 이렇게 허벅밥기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앞발을 <놀람> 좀 네. 현재를 많이 해서 네. 좀 빠른 스텝을 동세할수 있는 네. 그런 젊 수를 네.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사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가장 좀 체격 차이가 많이 날것 같고 네. 워낙 이제 온몸을 무지처럼 네. 달려나는 극진 네. 스타일로 해볼 텐데 그보다 네. 훨씬 더 크겠죠. 네, 네. 이제 고글 감안하고 아마도 네. 네. 굉장히 묵직카 네, 네, 그 극중화된 공격이 되지 않을까. 아?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스타일. 잠깐. 네, 해보시죠. 네. 오케이하게대도보 하우스 보호. 하우스 보호. 하우 들어 올 하우스 보호. 하우스 보호. 하우스 보호. 하우스 보호. 하우 바로, 들어오면 바로. 네. 손 하우스 보호. 하우스 보호. 하우스 보호. 하우스 보호. 하 하우스 보호. 하하나는보니까 왼발이 스탠스, 네. 오른발이 스탠스는 우리하고는 네. 다른 게 이걸 빼지 않아.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중업 들어간 다음에 바로 차거든요 네. 바로.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습했던 템포보다 네. 극진강하게 발차기가 한 템포가 빠라 네. 근데 더군다나 이제 중량급이고 원래 극진강아지 자체가 워낙 단련을 강하게 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중량도 많이 나오 거. 네. 그래서 키의 파워가 상당히 다를 것 같다는 요 쉽지 않은 구기야되겠좀 증가가 되어야 하고 된, 하게 된다면 네. 하지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말겠죠 네. 네. 네. 최대한 네. 빠른 얼굴 암면 네. 타격 네. 그리고 빠른 그 발길 질로 전환 그리고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오히려 사이드 내가 봤을 때극진하고할 때는 약간 우리가 사이드 포지션을 가져가면 좀더 효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면로 으 이렇게 맞서는 것 보다 정면보다는 살짝 사이드로 서서 움직여요 네. 째발끼나 들어가서 허벅발끼나 이런 네. 발길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극진 발차기의 타이밍 음, 많이 붙이고 그,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여기서 자, 음. 하여튼 좀 이런 훈련이 도움이 될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택전 입식 타격한 스타일만 네. 하나가 지금 전혀 다른 스타일을 또한번 해보니까 지금 막또 머리가 어지럽죠. 네. 네. 네. 근데 어쨌든, 땀 흘린 만큼 네. 네. 기능적으로는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걸 어떻게 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보면 충분히 잘할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나서는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됐고. 는 우승입니다. 화이팅! <웃음> 네. <웃음> 제발 우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게 한참 뒤에 공개가 되겠지만 네 여러분 그 저희가 정말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네. 이제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죠. 그 경기 결과야 그날의 컨디션도 중요한 거고 또 문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경기가 그렇잖아요. 네, 실력 실력이 제일 중요하죠. 노력, 실력이 제일 중요하지만, 경기 당일의 컨디션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가지 다양한 그 여건들이 합쳐졌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든, 네, 저희가 뭐이제게 뭐, 무슨, 한면 뭐 제일 좋은 결과겠지만,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창희 선생하고 제가 이거 준비하는 동안 정말 둘이서,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물론 창희가 얘기했듯이 목표는 우승이죠 당연히 포부가 우승을 목표로 적목 열심히 운동을 했지만 어쨌든 결과에 상관없이 저희는 최선을 다했고 또 택견의 좋은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설령 결과가 나쁘더라도 저희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터왕TV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